제가 일부러 무기를 안 바꿔주는 이유가 파해를 하라고 지금 안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 레벨업을 할 내가 명분을 주잖아 음. 안녕하세요 Fuck you! Yo. Fuck you! No. No. No. <laughs> I like your cut, G. Mm, m mm, mm, mm, mm, mm. 야 저걸 딱 피하고 오네 그럴 리가 없지. <웃음> <웃음> 아우! 아 uh, uh, but not for me. <웃음> 유비라니? 유비 아니에요. 아니 하벨에다가 저렇게 입었으면 유비는 아니야.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요. 따질 거면 미야자키한테 따줘. <웃음> 진 이렇게 매칭을 잡아주면 어떡해? 내 잘못 아니겠 만약에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은작0명이라도 불러서 오겠죠. 나도 그랬는데 뭐. <웃음> 이 친구 또 왔네. 안녕하세요. 여. 안녕하십니까. 아 뭐야 이 친구. 예의를 좀 아는 친구였네. 예의를 아는 친구였네. 하하 죽어라. 예. 니요 <웃음> 짤들, 짤들이 미칠 거다저 사람. 머리를 찾을 수 있으면 머리를 노려. 일부러 무기를 안 바꿔주는 이유가 화해를 하라고 지금 안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단순하게 애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레벨업을 할 내가 명분을 주잖아 뭔 소리지? 내가 뭐 재미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낙낙! h e r e 아오 와..뭐야.. 뭐 이런 렉이가다 있어 근데 이거 패링이 되던가? 이봐 계속 패링을 하면은 내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잖아 척! 척! 이봐 젊은 친구 신세답게 행동해 네! 아니야.. 어허.. 자기 욕심에 헤어나지 못해서 죽어버렸구만 아우 아. 어? 박. <웃음> 팝. 냥꾼은 항상 기다리는 법. 나는 혼자 사냥하지. 야, 너왜 피하냐? 이거 부직야 걱정 마. 얍, 얍, 얍. 아. 얍. 얍. 놀러 와봐 이제. <웃음> 야, 야! 아, <웃음> <a great> <웃음> 장미 속에 가시를 조심하라고 <웃음> 오, 장대 바르가 이쁘긴 하다 확실히 긴 무기나 좀큰 무기 쪽에 암을 바르면 이쁘긴 하거든요 어! 발라발라! 발라. 어! 발라발라! 발라. 아이! 른 come on k e here <웃음> 뭐아 작업 좀 하자 이제 어 작업 좀 하자 <웃음> <웃음> 어, 어. <웃음> 뭐지 뭔데야 <얘기야>, 이거 <웃음> 저친구참시희하네 나이프 던졌으면 제가 죽었거든요.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. 창자 같은데 <웃음> 맞잖아. 더 이자씨, 근데 제 앞에서 채찍을 쓰시는 겁니까? 감히... 척척 척척 척척나거 저거... 저거... <웃음> 문라이트? <웃음> okay. 월광거월광비 아니 여기서 <웃음> 월광검이 헤이 헤이, 컴온 컴온 뭐야 뭐야 음 컴온 컴온 uh. 아오 이건 뭐 방법이 있죠 아 좋은 방법이지 어디 보자.. 잠깐만 이거 어디 갔지? 도끼가 안 보이네 아우 아 이 사람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깐요. 안 되겠구만, 나의 나의 비장의 무기를. 꺼낼 수 밖에 없겠군 <웃음> 나의 비장의 무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사람 보고 뭐 나랑 비슷 하네요. 음, 근데 뭐 이거 는 시간, 시간 싸움 이에요. 시간 싸움 이 니까 저맞은 거예요. 아.. 이렇게 가겠다? <웃음> 안 통하죠? 음.. 안통해 <웃음> 아이 사람 되게 버틴다 페리를 안하네 음.. 그거 쓰겠다? 나 쁘지 않 지？아이고, 어, 실수 했다. 이거, 어, 이건 내가 실수 한 거예요. 그니까 이거는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예, 그러거든요. 죠. 아이고, 오랜만에 즐긴 상대를 만났군. 아.